고익수성형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눈밑 노화 어떤 수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수술을 할때 단지 눈 밑에 있는 색깔의 문제라면 판다크서클 교증술로 잘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눈밑에 피부가 좀 처져 내려왔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40대 중반 정도죠 40대 중반 정도에 이것을 하안검성형술이라고 하는 눈 밑을 절개해서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안검성형술을 안하고 그러니까 절개 없이 눈 안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불룩한 지방만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기, 대한 기로에 서, 서, 서게 됩니다 그두 가지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지방만을 제거했을 때 피부가 우글쭈글하면서 밑으로 쳐져 내리냐 그게 생기면 우리는 그 쳐져 내리는 피부만큼 잘라내는 하안검성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딱아 45세부터는 해야 돼 안해야 돼 이런 경계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사람이 눈의 피부 관리를 어떻게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똑같은 45세라도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좋은 크림을 바르고 매일같이 보습이나 아니면 재생크림을 열심히 발라서 좋은 피부를 유지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안아서 나쁜 피부가 됐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으면서 45세라는 연령 때문에 무조건 하안검성술을 해야 된다면 그럼 관리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해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래도 하안검성술처럼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피부관리를 안하고 그냥 편하게 사신 분들은 하안검성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눈 밑에 지방이식을 한다는 전제가 들어가면 그 연령대는 50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하안검 어, 성형술을 안하고 절개 없이 판다크스쿨 교정술 만으로 눈밑의 노화를 교정한 가장 많으신 나이 연령대의 분이 56세 셨습니다 56세를 절개 없이 할수 있다고 우리 성형외과 동료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할 텐데 정말로 관리가 잘된 분이었고요 그동안 꾸준히 뭔가 치료들을 조금조금씩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너무 잘 되신 분을 똑같은 잣대로 하암검성 선수를 절개형을 만드는 하암검성 선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열심히 관리했다면 아직도 내가 50대 초반 정도인데 어, 나는 그냥 무조건 네. 하안검성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다크스쿨 교정술 치료로 절개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막을 통해서는 지방제거랑 하안검이랑 수술 차이가 밑에, 음, 상처라든가 흉터라든가 차이가 많이 있나요? 하안검성술은 네. 기본적으로 눈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선이 들어가서 처진 살을 잡아던게 올려서 꼬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꼬매도 흉터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거죠.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는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결막을 통해 구멍만 내서 거기로 지방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흉터가 없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그것이죠. 예전 같으면은 한번 정도 상검상 수술, 수술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분이 뭐 평생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디, 어떻게 디어 그렇습니까 80세 90세까지도 어 미적인 개념으로 나는 수술 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검성수술을 한번 할 때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두번세번 번 반복하면 할수록 눈이 뒤집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도 최대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다가 그러니까 결막을 통한 지방제거 같이 흉이 없는 것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으면 항암검성수술을 일생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까지는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버티는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노화에 대한 강력한 무기들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절 항암검성전술과 결막을 통한 지방제거의 가장 큰 차이는 흉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